어, 오늘은 그 가장 저렴한 정말 세상에서 가장 저렴할지도 모르는 스틸 밴드 다이버 워치를 갖고 왔는데요. 그 카시오에서 되게 저가 다이버 시계 중에 유명한 게그 흑새치라는 게 있잖아요. 그 러버줄로 나오는 그 MDV-106 모델이라고. 근데 어 그거는 이제 러버줄이잖아요. 이제 제가 스틸줄에 그 흑새치를 발견해서 어, 이게 괜찮다 싶어서 갖고 왔어요 일단 어, 언박싱을 하겠습니다 시계 스펙부터 소개할게요 어, 시계 이름은 MDV-100D입니다 MDV-100D 그 러버 줄로 판매되는 어 약간 그 그러니까 인덱스가 이렇게 바 형식이 아닌 동그란 원형 모양으로 된 거는 MDV-106 인데요 그거는 이제 고구무 줄이고 얘는 스틸 줄이라서 조금 착용감이 다르니까 얘를 갖고 왔는데요. 음, 이 모델 케이스 사이즈는 대략 어, 40mm 정도고요. 어, 이 용도까지 포함하면 약 44mm 정도 돼요. 근데 이 케이스만 따졌을 때 베젤에서 베젤까지는 약 40mm 정도고요. 두께는 음, 12.6mm에요. 다이버 시계의 방수력을 감안할 때이 뭐 정도 두께는 나오는 게 정상이죠. 옆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튀어나온 데는 없네요. 그 다음에 무게는 이게 풀 사이즈일 때어 143g 정도예요. 그래서 자기 손목에 맞게 여분 시계줄을 빼면은 130g 초반대가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 러그투러그는 어 대략 20mm 정도고요. 아, 그러니까 러그 이 시계줄 가로 요 러그 사이즈가 20mm 정도고요 러그 투 러그 그러니까 이제 왼쪽 엄지손가락에서 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요길이요 길이가 대략 한 50mm 정도예요 그 다음에 어, 글라스는 미네랄 글라스고 어, 어, 당연히 20미... 20기압 방수입니다 지금 이게 잘 보이려나 이 WR200이라고 지금 빨간 글씨로 되어있는데 여기서 보는 것보단 이 뒷면으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은 워터 레지스트 초점이 잘안 맞는데 워터 레지스트 20 바라고 되어있죠 네. 그리고 당연히 이 용도는 예, 스크류 용도입니다 스크류 용도요 또이 시계를 사진으로 봤다 실물로 본 거는 처음인데요 좀받고 놀랐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제가 다이얼을 근접해서 비치고 있는데 이게 평면 다이얼이 아니에요 이게 좀 얕긴 하지만 다이얼에 이렇게 물결 모양으로 이게 각인이 돼 있어요. 와 어떻게 10만 원도 안 되는 시계에 이렇게 신경을 썼지? 그래서 좀 놀랐는데 이게 지금 바다 물결에서 밑에 있는 이 청새치가 뛰노는 거를 다이얼에 이렇게 묘사한 것 같은데 이 다이얼 보시면 뭔가 꿈틀꿈틀하잖아요. 일자도 아닌 되게 일자 그러니까 세로줄로 그냥 성의 없이 근것도 아니고 가로줄로 성의 없이 근것도 아니고 바닷물결을 이렇게 각인을 시켰네요 이걸 보고 좀 사실 놀랐어요 이 정도 마무리까지는 제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그 다음에 어, 다이얼 색깔은 검은색 다이얼이고 인덱스는 숫자랑 바인덱스가 섞여있죠 당연히 인덱스에는 이거 야광이 발라져 있습니다. 영어라 하면 뭐 루메 라고 하는데 당연하죠. 다이, 뭐시게 야광이 발려져 있는 건그 다음에 3엔지죠 어, 3시 방향에 날짜 창이 있고 그 다음 초침에 보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약간 다르게 마무리를 했네요 그 다음에 이제 밴드를 보면 은 이게 스틸 밴드인데, 솔리드 밴드는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여기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는 게, 이게 스틸 줄을 이렇게 접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안이좀 비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기 조작법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코치는 쉽죠? 단지 이제 얘는 스크류 용도기 때문에, 어 그냥 뽑는다고 뽑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일단 나사 빼듯이 일단 이렇게 돌려야 돼요. 밑으로. 그러면 얘가 통하고 튀어나와요. 그럼 여기서 이제 원클릭으로 뺐을 때는 어 이렇게 날짜 조정이 돼 밑으로 돌리면 날짜 조정이 되고 투클릭으로 이렇게 뺐을 때는 당연히 이렇게 시계, 시각이 계시 이렇게 움직이죠. 이렇게. 그래서 다 조정을 마치면은 좀더 돌릴게요 자 그래서 시각을 조정하고 나면 은 이렇게 꾹 누르신 다음에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지금 용두가 이렇게 튀어나와져 있죠 이 상태에서 누르면서 이렇게 누르면서 위로 이렇게 돌려야 돼요 그래야지 나사 잠궈지듯이 이 용두 이 크라운도 잠겨집니다 자 이게 축강시키고 난 직후에 어떤 야광 밝기인데 어, 대략적으로 한 20초에서 한 30초 정도 지나면 은 조금씩 야광이 밝기가 네, 사그라드는 것 같네요. 어, 근데 생각보다 야광 밝기가 음, 약하지가 않아요. 이게 얼마라고요? 가격이 10만 원이 안 됩니다. 온라인에서 뭐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한국 기준으로 온라인에서 한 7만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7만원 다이버 시계의 밝기가 이정도예요자 야광실험 야광 밝기 실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계에 대한 어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릴 시간인데요 이게 이제 카시오가 전 세계적으로 판매되는 어, 브랜드다 보니까 각 나라마다 가격이 조금씩 달라요. 뭐 어, 한국 가격, 일본 가격, 그다음 뭐 미국 가격 다 다른데 어쨌든 인터넷 최저가로는 어0 달러 미만, 뭐 만엔 미만, 한국 돈으로는 뭐1 0만원 미만이에요. 한 한국 기준으로 한 7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배송료까지 이제 다 하면은. 거기다가 이제 얘는 스틸밴드. 러버밴드가 아닌 스틸밴드의 200m 방수. 그래서 이런 스틸밴드 200m 다이버 시계로는 거의 전 세계 최저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나중에 제가 다시 리뷰하겠지만, 음, 시티즌에서 다이버 시계가 있어요 에코드라이브 그게 한 10만원대 한 중반 정도 해요 그리고 세이코 다이버 어,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SKX 시리즈 인데요 그것도 150불 중반 정도는 줘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그거 절반 가격 밖에 안 돼요 물론 얘는 기계식도 아니고 뭐 에코드라이브 같은 솔라 충전 기능도 없지만 뭐 어때요 뭐 다이버식의 이 본질인 200m 방수가 충분히 보장이 되니까 그리고 얘가 어 아까 제가 40mm 사이즈라고 했잖아요 제가 손목이 좀 얇아서 그런지 저는 좀 미드사이즈, 큰 시계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미드사이즈 시계를 좋아하고 41mm만 넘어가도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착용감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래서 얘를 이렇게 차 보니까 좀차 보겠습니다 뭐 줄은 안 줄였지만 대충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인데 이걸 광각으로 이렇게 돌리겠습니다 이런 느낌인데요 이게 전혀 반간 느낌은 아니잖아요 커 보이진 않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음어 그리고 이게 깡통줄이라서 무게도 아까 가볍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손목이 작은 분들이 항상 고민하는 게 있어요 저 손목 작은데 다이버워치 뭐 사요? 30mm대 다이버워치 없나요? 물론 있죠 찾아보면은 전세계로 눈을 돌려서 일본시계 말고 찾아보면은 30mm대 다이버워치는 찾으면 많아요 근데 가격이 얘보다 저렴한 건 없어요 음제 채널명이 바뀌었습니다.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와치 뷰였는데 이제는 푸어맨즈 와치 뷰로 바꿨어요. 네. 푸어맨즈 와치 저렴한 서민들을 위한 주머니가 넉넉치 않은 분들을 위한 시계를 소개하려고요. 물론 100만원 넘는 좋은 시계들도 많고 그 시계들의 어떤 가치를 인정을 하는데 그런거로만 리뷰하기에는 너무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그 대다수의 시계생활 하시는 분들은 사실 100만원 이하 시계들로도 되게 재밌는 시계리뷰 되게 재밌는 시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렴하지만 좋은 품질이 좋은 시계들로만 리뷰를 하고 싶어서 채널명도 앞에다가 푸어맨즈를 붙였습니다. 리뷰가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오늘이 가장 긴 리뷰가 될것 같네요. 채, 시청해주셔서 다시 감사드립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